다현이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뭐 인터뷰 짧게 짧게 가도록 할게요. 오늘 그 순위 선수랑 대결하게 됐는데, 순위 선수와상 선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또 힘들어해요, 지금? 아, 힘든 건 아니고, 그. <웃음> 진짜 기억이 잘안 나는 게, 아, 네네. 요즘 좀 가물가물해요. 제가 기억력이 좀. 또 너무 바쁘기도 음. 하고, 요즘. 그렇죠. 아,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캠 이제 또 켜져있습니다 지금 켜져있고 자 이제 계속해서 또 인터뷰 네. 진행해보면은 오늘 그 앞쪽에 혹시 경기들 본 경기 있나요? 아네저 3경기부터 봤습니다 3경기부터? 리바이오 선수가 네. 이제 오늘 또큰 악사덱을 보여줬는데 이요니 선수가 혹시 또 오늘 재밌는데 준비한 게 있을까요? 아 저거 그런 건 오늘 좀 그냥 좀 진지하게 좀 하려고요 좀 어, 너무 어, 좀 어. 재밌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냥 네네네. 오늘은 좀 <웃음> 1등을 하려고요. 1등을 하기 위한 또 이유가 있어서, 어, 왜죠? 또 있고, 이거 뭐죠? 뭐죠? 그거는 1등, 1등 하고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알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아, 무슨 소리예요? 아이, 농담이에요. 농담입 마지막 2배 보가 될수 있는데. <웃음> <웃음> 네. 자, 일단 오늘 가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뭐 일단 우승자 인터뷰 때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이제 순희 선수 인터뷰 또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순희 선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음, 아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BJ 순이입니다. <웃음> 아 이제 스트리머에서 BJ로 전향한 후에 또 저희도 오랜만에 또 만나뵙게 됐는데 네. 어, 요즘 그 BJ 전향 후 동향 어떻게 되나요? 괜찮나요? 어, 그냥 똑같이 트위치에서 방송하던 거랑 똑같이 비슷한 시간에 계속 꾸준히 방송하고 있어요. 아, 그, 네네네. 네, 이번에 네, 대회도, 오늘 네. 대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마스터 스토어도 있어서 대회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맞습니다. 또. 대회 준비 또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오늘 경기 따윈이 선수랑 진행되게 됩니다. 자신 있나요? 아이, 당연히 자신 있죠. 일단 어! 인간상성이란 게 있잖아요. 어, 두분 경기 좀 많이 하셨었어요? 어...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 못 만나긴 했는데 이제 예전부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대회에서 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 다이니 어. 선수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스미 선수는 음. 뭔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네요? 아, 저는 그렇게 진 기억은 없어요. 어. 이긴 기억 밖에 없어서 오늘도 네. 이제 스택 하나 더 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어, 경기 치료는 가고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아, 오늘 제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술사를 들고 왔거든요 어우 주술사!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전략도 그냥 뭐 말씀 드릴게요 전사와 드로이드를 잡는 전략을 들고 왔는데 휴리님도 전사들을 들고 왔고 다른 분들도 전사들을 많이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음, 만약에 잘 전략이 성공한다면 은 우승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경기 이제 준비해 주시고 좋은 경기 부탁드릴게요. 네. 자, 따이니 선수와 순희 선수 의 경기 아, 시작이 이 되었습니다. 이 오늘 하스펀컵 1회차 8강 4경기가 마요. 되겠고요. 순희 선수의 주술사 그리고 따이니 선수의 전사입니다. 역시나 컨트롤 주술사 준비하네요. 컨술사네요 음. 쓰어 맞겠다라는 전략. 그리고 따이니 선수는 폭탄 전사로 보이거든요. 네, 네. 탄전사대컨술사라 딱 경로전사가 아니라 폭탄전사라는 점에서 네그좀 제한되지 않은 딜이 나온다라는 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폭탄전사이기 때문에 주술사가 저는 조금 더 불리할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무기 깨는 카드가 얼마나 있을지 그렇죠 아무래도 무기 깨는, 무기 깨는 카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전사 카운터로서의 이제 온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면 어 폭탄을 저 만약에 혼합물 만으로 카운터치기에는 이제 뭐 폭탄을 다시 낀다던지 아니면 생성된 해적으로 다시 낀다던지 아니면 뭐 내구도를 늘려주는 뭐 전리품이 하필이면 렌치칼리버에 들어간다던지 그런 요소들이 섞이고 섞이고 섞이게 된다면 저 폭탄이 네. 무한정 계속해서 상상치도 못한 폭탄의 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6개, 8개, 뭐 10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걸 억제해 주는 게 결국엔 수액이거든요. 오, 오, 그래서 있어요 그 수액이. 네, 중요하죠? 일단 한 장. 네. 일단 한장 중요하죠. 엔치 네, 칼리버 포탄 한장 들어갔어요. 일단 수액이 수... 바로 끊어주는 게 좋을까요? 황모지의감시관두 장. 드루를 막겠다. 이거 진짜 드루 완전 노리겠다는 전략 같기도 하네요. 그니까 이게 이스톤이라는 게임이 이렇게 카운터 카드만 서른장 넣으면 네. 막긴 막아요 그렇죠. 초반에 칭찬을 받아요 와 근데 이제 저희들도 하스톤을 7년 했잖아요 <웃음> 그렇죠. 저희들도 알아요 한 10턴쯤 되잖아요 뒷심이 네. 없어 그냥 막긴 끝. 막았는데 막았는데 막은게 끝이에요 그냥 막았다. 막았다. 불풋을 보여다 네. 그게 끝인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웃음> 얼마나 다른가. 투니 선수의 이술사대은 막는 카드만 넣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래, 멀어져, 아, 이 하나 커요. 네. 생성됐죠. 이지 계속해서 진짜 막는 카드만! 정말 막는 카드들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어 일단은 1만화 코스트 경류를 쓰게 되면 1만화 전설 같은 경우에는 사제 프라임 밖에 없기 때문에 성물함 네. 프라임이 나오게 된다면 또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잠복군 꺼내면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잠복군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 마리 잡을 때이펙트가 너무 안 좋아요. 음 그냥 슉그러고 끝나거든요. 슉! 여러 한 마리 잡을 때도 데도... 넘어갈 때 진짜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그 크라켄 카드 기억하시죠? 크라켄. 부캐 크라켄. 아 네네네네. 부캐 크라켄이 촥 그게 있었잖아요. <웃음> 그 이펙트를 왜 갖다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음. 뭐 여하튼 잡담이었고요 넘어가는 이야기였고 네 부케 크라켄 이펙트가 촥촥촥촥촥 이었으면 정말 멋있었을텐데 <웃음> 네아 죄송합니다 아왜또 딸꾹질 하시죠? 뭔가 경기가 길어지는 경기가 나오시면 딸꾹질을 하시네요 뭔가 긴장하고 있나요 제가? 아유, 네 아유, 죄송합니다 <웃음> 주무시고 오시겠어요? 와, 아, 저 진짜 중계하면서 네. 딸꾹지 어우 그거지 카인. 이렇게 딸꾹질 많이 한거 처음이에요. 아니 딸꾹질을 한게 처음인데 아 신기하네요. 오늘, 오늘따라. 아니면 주무시고 오시겠어요? 아그래서 <웃음> 그게 필요해서 그러신 거면. 하하. 네. 아니. 멀농 역병? 정말 주무시러 가신 거 아니죠?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네네네. 아... 네, 물좀 마셔야 돼서 <웃음> 네네네. 최대한 멈춰보겠습니다. 자, 이제 멀렁역병이 들어왔는데 역, 역시나 계속해서 <웃음> 막는 카드만 들어오고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얼음을 한번 드셔. 그생활팁 말씀드려볼까요? 그 딸꾹질 걸렸을 때 여러분들 그 일어나서 고개 90... 어... 9 0도로 인사하고 고개를 천장 보면서 물을 마시면 딸꾹질이 멈춥니다. 아니, 못 아까... 그렇게 못, 멈춰, 못 멈췄던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웃음> 누가 믿어요? 그때는... 그때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할게요. 누가 믿어요? 그런 식으로... 아니, 아까 그렇게 못 멈췄던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누가 믿습니까? 도대체... 걸어 다니는 셈. 네, 지금 하고 왔습니다. 계속 일본 일단은... 차례 이지... 어... 해석이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좀... 손태를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대현이 선수요. 아저기이 닷! 뭔가 타이이 선수도 마땅히 할건 없어요. 네. 코스테 일단은 뭐 걸어다니는 샘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뭔가 할수 있는 내주질 않아서. 이건 어떨까. 답답한 상황이고. 플레이할 수 있는 카드가 딱히 없네요. 음, 지금으로선 그렇죠. 호자를 이용한다? 아니면 아예 그냥 샘을 낸다. 호남물을 유리 바른다. 오, 오, 어, 이건 변수예요. 아로럴. 아르랄... 프라임은? 아, 올올 프라임! 좋아요. 그리고 포자까지! 어, 두배어 진짜 변수죠? 두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 일단 뒷심이 생겼어요. 없던 뒷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맛이 헬스크림. 일단 뒷심이 생겼어요. 상상치도 못한 뒷심이 생겼습니다. 네, 따니 선수가 생각보다 폭탄을 많이 못 집어넣어서 네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선장으로 돌리자니 필레 정리도 깔끔하게 안되고 음... 글난리 글쎄... 아, 났는데요? 허허... 네, 따니 선수가 초반에 칼날 폭풍으로 상대방의 안칼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안 칼로 한번 이, 이 매치업에서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잡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사용해줬는데, 네 퀘스트가 계속 많아집니다. 어? 자, 우리들 같이 한번 부활. 방 강호도 쭉쭉 올라갑니다. 선택해야 어, 한데. 그까지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한 한 바퀴 더 그러면서 카인 다시 나오고 일단은 카인까지만 살려두고서 풀클리어는 성공 성공하... 성공했습니다. 경유 이제는 정말 샘타임이 아닌가 싶은데 원래 전 턴에도 좀 내기 애매했었는데 지금은 딱 내기 좋거든요? 오호 시간은 목표를 놓치지 않지 뭐냐 템을 최대한 버티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네요 다 빠지고 나서 카드를 다 빼고 나서 사용하겠다 코스 따이이선셋턴 들어올 할수 있는 카드가 마땅히 없어서 쁠 애해요 그러면은. 잠장 <웃음> <선장? 웃음> 사용하나요? 음, 아 그냥 아무 플레이도 하지 않고 너무 일단은, 따윤이 선수도 직감했어요. 지금 상대방이 두 개의, 그, 아르월 프라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나도 좀 후반전을 비축해둘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인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순이 선수가, 아, 폭탄. 이거 폭탄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게좀 의미가 있는 게폭탄과보데미지 네. 자체를 좀 줄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하가. 지금 안 나오길 바랬을 거예요. 오, 하가사. 네. 네. 네. 이 저주받은 호남물. 너에게 주노니. 호남물. 드러스트바 호남물 호남물. 멀록의 영혼. 오, 혼합물의 멀룩의 용원 좋네요. 완전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고, 템은, 그르지 않나요? 오. 혹은 네 다른 수? 토템을 안 눌렀습니다 일단은 토템을 누르지 않는다 토템이가 없어서였을지 난투였을지 네. 아니면 피싸움꾼 견제였을지 난투나 피싸움꾼 견제가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일단 1,2토템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2채로사의 토템이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 폭탄 다시한번 집어넣으면서 넘어가고요. 분짜지. 그러면서 네개 스탄트 뜨리는데 본체 몇개들어간지가 굉장히 사지. 아, 때문에... 4 3 4 3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딜이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었는데. 네? 이거 힐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던가네. 그건 힐 타이밍이죠? 네, 정리하면서 힐해야 되죠? 근데 네, 또 그게 가능해요. 일단 가능해요. 경유와 함께. 셈. 샘... 경유셈? 아, 근데 경유셈 했는데. 네. 그럼 검가방패 한 다음에 폭탄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네. 그럼 검가방패하고 폭탄 터지면 게임 끝나요. 7분의 1 확률로. 그리고 다이이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질질 끌리면 진다라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달려야 돼요. 네. 이거 그냥 수린 선수가 20P를 하는 게 안전할 수 있어. 20P를 하는 것이. 아 어, 샘! 자. 다음 체력 13. 예. 그롬마이 검가 방패. 그롬마이 검가 방패가 그리고 좋은 점이 그러니까 폭탄 터지는 것도 터지는 거지만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거 안할 이유가. 자, 여기서 다이이라면1 7분의 네. 1, 14장 중에 주장 들어가 있거든요. 볼까요? 공부하면 대참사! 아... 안 나왔어요. 자, 이러면. 회복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마녀의 호남물을 최대한 많이 하는 방법은 4번인데 3번 하는 선택을 했네요. 멀롱역병 동전 쓰면 4번 할수 있었는데 15체력 네, 세번 하는 선택. 혹시 무기 다시 찰수 있는 방안이 나오나요? 독. 아, 이러면 다윈 선수도 뒤심이 아, 없어한데요 네, 마지막에 희망을. 마지막 희망이 사그라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아, 희전사잘 잡는데요. 린 스킨. 어쩔 수 없이 태포를 내줘야 되고 전사 나무덱 6 장, 주술사 나무덱 1 1 장인데 스탄 2장 들어가 있으니까 9장 세상 차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아우르얼 프라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스탄이 네. 나올 확률도 줄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오잉 1평을 광평으로 만들어주네요 캠이 있었다면 아다윤희 아. 방법이 없죠 네. 결국에 순위 선수가 다 틀어막으면서 실사 졸업하는데 성공합니다 지금의 여도 따윤희 선수 불러서 어떤 계획이었는지 들어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웃음> 인터뷰 듣고싶어요 네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전사와 드레이드를 잡을 수 있는 마법사다 라고 했다면 제이 글쎄요. 역시나 하이랜더 가로시. 쪽이 될까요? 아니면 용술사? 하이랜더 그 쪽이 좀더 가깝겠죠, 있겠어. 아무래도. 전사를 잡는다면. 보겠습니다. 전사와 네. 마법사의 싸움. 네, 하이랜더 역시나... 쪽이 좀더 네. 가까울 수 있는데 하이랜더가 폭탄 전사를 그렇게 막 엄청 능하게 잡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경기 시작됐고요. 누군가는 산봉의 사이에. 하이랜더 중에서도 좀 능하게 잡을 수 있도록 잘 튜닝된 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이랜더 마법사가 맞습니다. 전사 일단은 검과 방패는 없는 상황. 어 어차피. 템포로 방어제 작자. 지금 방어작자도안 내고 아예 영능도 안 누르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죠 천추경로 때문에. 네, 렌치칼리버를 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예 그냥 렌치칼리버를 끼면서 본체체력을 닳고 나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딸꾹질, 그 뭐, 뭐 민간요법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어, 오늘 왜 이럴까요? 진짜 저도 너무 화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뭔가 해보세요. 물 계속 마시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다 똥배나오겠는데요 <웃음> 멘트 조금만 더 해주시겠어요? 제가 진짜 진짜 멈추겠습니다. <웃음> 아 멘트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웃긴데요. 일단 재미 있기 때문에 놀려먹는 재미가 있는데 일단 뭐 멘트를 해달라고 하니까 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고요. 네. 일단은 맨날 이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전투 경로 먼저. 두장 들어오. 다시 한번 전투 경로. 다시 한번 가능한. 충분히 가능한. 또 다시 한번 들어오. 이 매치업에서 사실 본체 타격. 입기까지가 아직 멀어서. 네, 그냥 두장들어 빠르게 빠르게 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오만에 굴러가는 화영구로 편하게 필드 지워준 수사수 렌치 칼리버 이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더 편하다.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한번 재필스 각을 보는 것도 좋겠죠. 동전 재필스를 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걸려서. 음, 동결 걸려서. 박스 언박싱이 아니라 동결 쪽으로 가고. 와, 그냥 박스 동결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DJ 모드인가요 네. j j 모드 동결 DJ 정령 d 마리나왔 o 요 선수 순위가 아니라 잠깐 방송인 순위가 될 뻔했다가 Mode. DJ Mode. 일단은 지금 현재 체력이 d 인 DJ 정령 d 마리가 있기 때문에 칼락을, 네. 칼날 폭풍을 사용하기 조금 DJ m o d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네. 손이 못하면은... 이거면 무섭네. 이게 가능한가요? 산돌개까지 그냥... 피상군 정도로 만족하는 건가요? 음. 그래 보이네요. 음으로만 하나 더 내면 용술사까지도 잡을 수 있는데 저? 그렇다면 체력퍼프를 어디다 발라주나요? 어.. 선장 쪽에 자 밧줄이 거의 다 타고 있고 일줄을 사용을 해서 한 바퀴 더 돌립니다. 일단 방어도또 쭉쭉 올려줬고요. 아 이거는 약간 서순이었나요 방금? 피사움꾼 먼저 때리면 방어도 일더 쌌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사소한 서술. 네. 딴 아쉬웠던 상황. 서리광선, 서리광선을 한 다음에 본체를 얼린 방법도 아직 가능하고요. 네. 글쎄요. 동전하는 순례자. 와. 뛰어봤자. 자 나오는 카드는 잘한다. 창조의 임. 와 랜덤 오류. 자, 랜덤이거든요, 이게? 네. 그린 스킨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폭탄 네, 이미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은 뭐... 제피르스 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어그러뜨릴 수 있긴 하죠? 그러면서 네. 봉시에 지금 렌치 칼리버를 놓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린 스킨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데스윙... 네네네. 네네 말씀하시죠. 그린 스킨으로 갔을 때는 필드 정리가 또안 돼서 누적 데미지를 많이 맞는다는 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폭탄이 하나 혹시 터지나요? 오 리노. 한끼니다 마침 리노가 나오면서 따민 선수의 그린 스킨 판단이 일단은 유효하게 되었고요. 네. 단지 좀아그 아쉬... 따민 선수 입장에서 아쉽다기보다는 약간 좀 답답한 점, 답답한 점이라고 한다면 상대 필드가 지금 너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과 방패라든지 칼날 폭풍으로 좀 이쁜 각을 만드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아, 이것도 그냥 때렸다면 얼려놓는다가 스 되면 네, 네, 근데 검, 이거 안 나와요 그냥 각이 자 칼폭각이 안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답답한 상황이고 여기서 과감하게 데스윙? 데스윙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난토안 나오면 안 난? 어.. 검과 방패 방패 밀쳐내기까지 한장 사용하겠죠? 오.. 에테리얼 오! 방밀한장도방밀한 장? 방밀한장 한 아직 오네요 자 이러면 9마라 턴 폭탄이 터지면? 아.. 안 터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순희 선수는 좀 방어도를좀 깎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고요. 물론 손이 선수가 상대방이 폭탄 전사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지금부터 좀 돌아서 가줘야 되긴 합니다. 맞습니다. 서리광선으로 하나 올리고 1,1짜리 에테리어은 영능으로 잡고 본체 본체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수 있겠는데 본체 본체 먼저 생각하고 본체 딜루죠. 서리광선이냐 얼음 회오리냐 정도? 서리광선. 말씀드렸던 정확히 그 플레이. 서리서리 서리 화염 장결로 넘어 갑니다. 1서리 정도로도, 네 1서리 정도로도 가능하죠. 자, 탄 데미지 넣고 그 다음에 탄이 3개에요? 패밀 천액이 그러면은 탄광 붕을 내겠다는 이야기겠죠? 음... 중요한 건 이럴 때 코스트 타이밍 뿅 무섭잖아요. 그쵸 사실 뿅이랑 맞물리는 타이밍인데. 네. 볼까요? 볼까요? 리노가 나올지? 아안 아, 나왔어요. 이거는 언박싱이냐 얼회냐인데. 네. 그럼 보호막을 가지고 왔고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좋은 주문 뽑았으면 어뢰하면서 본체 계속 쳤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좋은 주문이 안 나왔어요. 음흠. 어뢰. 아 그래도 한번 어뢰 보네요. 붙쳐 때리고 요그 아, 사로네 수수께끼 상자 비밀 참회 아. 필살격파야? 오 희망의 상소 아, 탈출구 안 들어갔고요. 탈상 상대 공세. 영격. 드리스톤 극도로 방향. 아이고. 아이고. 노무버 데미지 흡수 아 데미지 흡수 4대 5대 6 와아 전등도 흡했어요 꼼숨결 드로우 상대꺼 쪽 이고요 그런데 상대방꺼 빙결 네 상대꺼 쪼갠거는 약간 의미죠네 그리고 손패 10장이어서 이건요 폭탄 터지면 네. 폭탄 데미지 안받아요 네아 어, 근데 지금 이게 하나가 빙덧이라서 네사가사 올릴 아, 수 있습니다 아. 따윈 선수 이거 빙더시란거 생각하면 하가사 먼저 올리겠죠? 그렇죠? 자, 하가사 올라가고요. 하가사 올리는 거변수죠 네. 자, 본체의미지남체 9. 여기서는 오히려 폭탄이 안 터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따윤이. 네. 폭탄 세개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여기서. 터 넘기고 왼쪽 열장인데 뭐죠? 아 아파! 아 이건 아파요. 하지만 폭탄이 세장이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네, 그러려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 대장. 창조술사의 부름까지 있는 상황. 이거 얼굴를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니까 러 무시하고 얼보를 걸면 상대가 혹시나 치면 네 11체력이 되잖아요 음흠. 그러면 폭탄 두개 터져도 안죽죠 그렇죠 그니까 얼보 걸고 무시하는 쪽이 근데 오히려 도발 나온게 약간 불쾌하겠네요 이거 순위선수가 어 이거 그냥 폭탄이 아, 이러면... 나오냐 안 나오냐 싸움 난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싸움이 됐어요 난투와 폭탄 맞습니다. 다윈이 선수에게 운의 흐름은 있습니다. 난투와 폭탄. 그러니까 주도권은 다윈이 선수에게 있어요. 운의 주도권. 하지만 그 그러니까... 주도권을 아... 가지고 올지 말지는 모르는 거죠. 운의 주도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좀 웃기긴 한데. <웃음> 운의 주도권은 다윈이 선수에게 있습니다. 네. 운이라는 단어에 주도권이라는 게 붙을 건덕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난투 안 나왔고요. 그렇다면. 선장 아이거 폭탄 두장 터져서 게임이 끝난다? 진짜 참으라서 아파요. 네. 그래도 필도 참아요. 바퀴 돌리고 약 탈자 내고 그다음에 데스윙? 그냥 데스윙. 네. 와. 아, 이거. <웃음> 자. 그럼, 이제, 누구냐?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폭탄 두지. 아니, 두개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인데, 안 나와요. 아... 2대 0으로, 순희 선수가 따이네 선수 잡으면서 4강 진출! 이바이어스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다음 결승전에서 듣는 걸로. 네. 네.